0 1 0 5 2 3 6 3 1 9 지금 이 번호로 전화해줘 같았던 우리의 뒷번호처럼 내맘 그대로야 전화해줘 모르는 번호에 밤새 잠못 잃어 뒤척이면 혹시 너일까 하는 내 마음에 눈물로 꾹꾹 눌러보지만 Call me back, call me back 지금 이 번호로 전화해줘 Call me back, call me back 내맘 그대로야 전화해줘 아직 사랑한다고 많이 보고 싶다고 너의 전화를 기다리는 내게 Call me back yeah. oh, Baby call me back oh. 네가 보냈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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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다 d 루도 잊지 못한 내게 아직 너만 기다리는 내게 o n egg. I think no man c a l